리아 진짜 아 이것 좀 봐봐 아 괜찮아 보이는 거다 서울이야 그런데? 그런데라니... 이비야... 난 모델이 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다 서울이래 뭘 그렇게 그리는 거야? 응? 응. 음. 음. 아! 잠깐만! <웃음> 이비야! 미쳤어! 내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진짜 유명한 포토그래퍼 팔로우했거든 근데 나한테 지금 DM 왔어. 이거 봐봐. 뭐라는데? 한나 씨. 한나 씨 사진은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봤어요. 같이 사진 작업하고 싶은데 서울로 올래요? <웃음> 잘 됐네. 미영난 모델이 될 거야. 맛은 없어 지연아 음딱 먹고 하면 되는거야? 아플거 같은데 아 별거 아니야 야 봤지? <웃음> 아플거 같아나 못해 에휴 이 새끼 완전 쫄보네 누구야? 아 이비도 온다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네 이비는 전화 싫어해 문자만 해야 돼야 오케이 지하이 너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된것 같으니까 형이 먼저 할게 뭐? 진짜 괜찮아? 아 괜찮다니까 야 그럼 시작한다